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라는 사이트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걸 시작을 할 건데 일단 가입을 하셔야 돼요. 핸드폰 옆에 있죠? 네. 네. 이제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랑 비번 쓰시면 돼요. 네이버 아이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스토 어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사업자를 내지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이 조금 어 진행을 하는 개인 아이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어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도 까먹은 지금 엄청난 30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 오타 하는 거예요, 오타.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손을 떨고 있는데요. 네. <웃음> 그런 거나 말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어, 같이 승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좋아요. 어, 판매자 유형 선택하는 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그리고 사업자, 해외 사업자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 중, 종류 중에서 지금 판매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아이디로 가입을 할 거고요. 개인 아이디로 판매를 할 때에는 여기 주의사항이 이렇게 좀 적혀져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아, 여기 말이죠. 네네.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개인 판매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입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판매자 정보, 사업자 전환 메뉴를 통해 사업자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리, 이름은 가입 후 1회 수정 가능. 스마트 스토어 URL은 수정 불가능합니다. 가입 전에 신중하게 고민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어그 옆에 보면 사용 가능 이름 조회하기 라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먼저 조회를 한번 해보고 들어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토어를 만드신다고 하신다면 스토어의 이름 그리고 스토어의 주소를 만드시게 되는데 이 부분이 수정이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혹시 생각했던 이름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계속 고민중인데 보통은 막 네. 별명이라든지 그런게 있는데 딱히 별명도 딱히 없는 상황이고 <웃음> 네, 총체적 난국을 네. 지금 맞아. 겪고 있습니다. 보통은 스토어 이름을 제정하실 때에는 내가 어느 정도 어, 이런 스토어를 만들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토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서 그와 관련된 그래서 아까 전에 뭐술 좋아하셔가지고 뭐혼 술댁 뭐, 뭐, 음. 뭐 이런식으로 이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과연 이 이름으로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나를 브랜드로 인지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이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 그래서 오늘 가입도 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름부터 한번 지켜보죠 네. 이름이랑 그 다음에 팔, 물건, 꽃 정해야 되는데 일단 이름 정해져죠 음. <웃음> 큰일 났네 <웃음> 그죠? 렇 네. 사실 상품 판매를 할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송을 직접 할 수가 없고 가끔 네. 출연도 해야 돼서 배우 활동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택배를 싸거나 할 시간이 거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뭐 평일에도 있을 수도 있고 주말에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사실 태훈씨 상황에서는 재고를 갖고서 상품 판매를 하기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위탁 판매라는 걸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던 건데 위탁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취급을 하실 수가 있고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어배터리가다 돼서 다시 아이폰으로 <웃음> 켰습니다 조금 얼굴이 좀더 커졌는 이상한 듯한 느낌적인 느낌과 얼굴이 더 까매진 듯한 이상한 느낌적인 느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좀 근데... 여기서 발목이 잡히네요 아네 그래서 <웃음> 가입을 사실 못하고 오시는 판매자분들 굉장히 아, 많은데 네. 숙제를 내드리면 그러니까 대려 어떤 분들은 계속 설명하고 음. 이름부터 지어서가첫 숙제가 받아가시는 분도 있나요? 네 아. 스토어 가입을 <웃음> 일주일의 <웃음> 시간을 줍니다 <웃음> 네, 근데 제가 이름 하나를 추천할게요 어차피 어, 제 아바타라가지고요 <웃음> 네, 하나 이름을 추천을 하자면 제가 언니리뷰라 쇼핑몰 운영하잖아요. 오빠의 리뷰 어때요? 오빠가 추, 추천하는 뭐인싸템 같은 뭐 이런 느낌? 그러면 아니면 형아의 리뷰? 리뷰 안할 건가요? 아, 리뷰, 리뷰, 콜. 콜. <웃음> 콜. 콜. 콜. <웃음> 이렇게 좀 뭔가 수긍이 빠른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태훈이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면 오빠의 리뷰를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말잘 들어야 됩니다. <웃음> 아, 아 등록된 아, 사이트가 있대요 그럼 뭘로 하지? 역시 오빠는 많구나 일단 음. 누구누구의 리뷰를 두고 음. 앞에만 바꾸면 좋을텐데요 맞아요 뭘로 음. 할까요? 배우의 리뷰? 잠깐 잠깐. 려 술꾼의 리뷰 매일 취한 것 같이? 상품을 소개하는? <웃음> 못하는기본으로들어 있는 네. 제품 소개. 네. 백백빽빽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러의 리뷰. 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백 한 명의 화자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브랜드를 만들 때는 저는 언니로 했기 때문에 여성물 타겟으로 물건을 팔기가 되게 수월했거든요. 동네 아저씨. 아, 동네 아저씨. <웃음> 맞, 맞잖아요 이제 3 0 대니까. 아 동네 아저씨는 근데 얘를 브랜드로 나중에 음. 상표등록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브랜드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통칭명사로 대명사로 이렇게 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저씨의 리뷰가 낫지 않나요? 그래 아저씨의 리뷰 한번 있나 봐 볼게요. 음, 네 봐주세요. 동네는 빼고요. 동네는 빼야죠. 어? 된. 아저씨의 리뷰로? 그럼 너무 아재스럽지긴 하지만 아재의 리뷰는 어떤가요? 아재 아저씨니까 아저씨에 할까요? 아저씨예요. 아저씨예요. 아저씨. 음. 아저씨로. 아저씨오빠하기에는 제가 좀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럼 저는. 아니 네. 누, 언니시고. 네 저는 언니 비주얼이, 맞는데. 네. 비주얼이 좀 아저씨 같잖아요. 요새 네. 그런 걸로 네, 배우를 그런 지망하고 걸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토어 URL을 어떻게 할까요? 언클리뷰 할까요? 네언클리뷰 네. 음, 사용할 그냥... 수 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좋습니다. 이름으로 그러면 은 하는 걸로 해서 스토어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본인 인증 한번 들어가보도록 음. 하세요. 음. 아, 남자, 남자. 네일사죠? 남자죠? <웃음> 네자 네. 본인증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가입 음? 음? 네 다음 누르시면 아, 됩니다 네이버 이디로 하겠다라는 얘기고요네 그리고 음.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아, 네, 네. 네, 핸드폰. 네, 핸드폰 번호로 일단 쓰시고네 그리고 음. 아, 인증 톡. 받으시고 한번더 네. 음. 아 여기서 주소로 입력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 저같은 경우는 지금 인증번호 틀렸어요? 네 다, 하나 더, 더 눌렀어요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주소지 대인있는 데랑 약간 좀 사정이 있어서 다르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민등록상 등록되어있는 그 주소로 하나 입력했겠죠 아니요, 사는 주소로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반품 왔을 때그 처리해야 돼서 아... 반품지 주소를 넣는 거라서 그렇고요. 지금 네이버 쇼핑이랑 네이버 톡톡이 가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이버 쇼핑으로 가입하시는 거는 지 쇼핑 여러분 상품 내보내기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이버 톡톡 하는 거는 어차피 상담할 때 톡톡으로 상담하겠다는 거라가지고 톡톡도 가입을 지금 그냥 연결해가지고 할게요. 네. 네 광고 대행사는 없고요. 이용 약관 모두 다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칸이 나와서 주소는 지금 사시고 계시는 주소를 음. 써주시면 되고 좀 주소가 공개가 되는 게좀 거시기 하신 분들은요 몇 호를 쓰지 않으시면 돼요. 네, 몇 호에 살고 있다. 몇층뭐이 정도까지만 쓰시면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눌러주시고 아까 했던 대로 아저씨의 리뷰. 상시옷입니다. 네. <웃음> 네. 그리고 음. 클리뷰 나네요. 제가 쓸게요. 네, 영어로잘 모르는 그런 <웃음> 분을 아. <배송군을> 냈습니다. <웃음> 맞죠? 음,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스토어에 소개글 쓰는 칸이 나는데 소개글은. 어, 무슨 상품 팔거라는 거를 어느정도 대변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여기에 소개글에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음, 우리 아저씨가 쓰는 네. 다양한 생활용품 그리고 또 있나요? 잡 잡화. 인테리어 소품 종합 쇼핑몰 입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소개글은 수정이 가능한거죠? 아네 소개글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름은 한 번만 바꿀 수 있고 URL은 못 바꿉니다 이제 가입을 한번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소개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SEO의 웹사이트 검색 영역에다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서 갈게요 자 대표 상품 카테고리는 제일 만만한 게 생활 건강이라서 음. 생활 건강으로 잡아 줄 거고 판매 권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 상품 판매라는 데 체크를 하고 갈게요 음. 음. 그리고 뭐그 외에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 카테고리 상품 뭐 건강 기능 식품 뭐 의료 기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가 있는 주소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매 권한을 온라인 판매 권한을 받아야지 할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받지 못하고 사업자도 아니니까 패스. 그리고 배송 상품에 대한 유형은 택배로 발송하는상품의 수입 형태는 병행 수입으로 보통은 진행을 하실 거라서 제 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그렇게 하라고 네, 네 시키고 있고요. 지금 국내 주소에 국내 상품 출고지로 경수를 잡아 놓고 쭉쭉쭉쭉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없어서 계좌만 쓸게요. 무슨 은행인가요? 저 하나은행이요. 네. 자, 여기 김태훈. 네. 그리고 계좌번호 써주시면 계좌번호 처음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서 이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정상계좌를 바꾸시는 거라서 이 계좌도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본인이 사업자로 가입할 때랑 개인으로 가입할 때랑 요 인증하는 것이 좀 다르니까 어 개인 판매인 경우에는 개인... 통장으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업자이신 경우인 사업자 통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핸드폰 인증까지 완료됐고 메일 인증까지 한 번만 하고 들어가면 될것 네. 같아요. 메일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음. 아, 여기 됐어요. 메일싶핸드폰이 네, 아, 연동해놔가지고 음. 바로군요. 어, 네 좋아요. 마음에 들었어요. <웃음> 신청 완료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가입자로 네 드디어 저의 아바타를 등록 했습니다 아저씨의 리뷰를 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음. 이제 다음에는 상품을 등록할 때 도매 상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대량으로 쭉 한번 밀어보는 걸 같이 할 거예요 대량 등록으로 해가지고 상품을 쭉다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진짜 매출이 일어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로 해서 먼저 연습을 한 다음에 차츰차츰 상품을 찾아가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태웅 씨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억지로 가입을 음... 시켰는데 할만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음... 그좀 그러니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네 이거를 사실 그 있잖아요 혼자 가면은 이거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또 이제 저도 다나 쌤의 그런 뭐 상담이나 그런 것도 저도 영상도 보고 옆에서 바로 도와주시니까 막히는 거 있으면 바로 바로 물어봐야죠. 네. <웃음> 또 도와주실 거고. 살살 물어라. 응. 또그 다음에도 잘해주셔도 잘해야죠. <웃음> 네, 잘하지 못하면 잘하게 만들도록 옆에서 다금질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저씨의 리뷰 우리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아저씨의 리뷰 시작. 화이팅! 네, 그럼 다음에 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뵈요. <웃음>